안녕하세요. 이기쌤이에요. 자기표현 전문가이자 프레젠테이션 강사로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발표 잘하고 싶으셔가지고 많은 영상들이라든지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사람들처럼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연습해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자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했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점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딱 다섯 가지만 알려드리죠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발표를 할때 뭐 의상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내 주제가 재밌다고 해가지고 가끔씩 의상을 힙합퍼처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뭐, 너무 편하게 입는다든지, 잠옷처럼 입고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표할 때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상을 입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정장 의상만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저거는 그나마 좀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의상을 입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힙합. 뭐, 그런 거는 밖에서만 하시지, 발표할 때는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즉 컴퓨터 앞에서 발표하지 말고 무대 앞에서 발표를 하라는 것이죠 자 보통 발표를 할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좀 겁이 나요 아.. 아.. 나 사람들 앞에서 발표 잘 못하겠어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만 컴퓨터 넘어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 그런 것을 많이 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발표라든지 뭐 컨퍼런스 같은 데서만 그렇게 하지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처럼 하시려면 요 무대 앞에 나가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돌아다니면서 하셔야지만 그게 바로 전문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자료나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실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무대 앞에 나가서 발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두 번째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발표를 하려면 손에 무엇인가를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레젠터입니다 자그 프레젠터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아쟤 뭔가 준비를 잘한 것 같다 어? 뭔가 좀 느낌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기 때문이죠 프레젠터를 들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순서에 맞춰서 넘길 수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흐름이 딱딱딱 맞춰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표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고요? 프레젠터를 꼭 구매하십시오 아나장사치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쳐다보게 될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아이콘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는 아이콘택 그런데 우리는 아이콘택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항상 어른들이 그랬죠 어디서 눈을 부라려눈깔로 이런 경우분명 있었죠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눈 마주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만 한데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실 때는 눈을 최대한 마주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완벽하게 눈을 쳐다볼 수도 있지만 여기 인중, 코, 미간 그 위주로 쳐다보시면 멀리에 있던 가까이 있던 그 사람들은 아저 사람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최대한 끊임없는 아이컨택을 해라 그러면 훨씬 더 전문가스럽게 훨씬 더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발표를 하시기 전에 꼭 리허설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꼭 실수가 나와요 어떤 실수가 나오냐면 갑자기 영상이 안 나온다든지 전환이 안 된다든지 애니메이션이 안 된다든지 마이크가 안 된다든지 프레젠터가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면 발표 잘하는 것처럼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발표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고요? 그 발표 장소에 미리 가셔서 자신의 파일과 자신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꼭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보는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오, 그래도 뭐 준비를 좀 했나본데? 라는 생각을 미리 해버리기 때문에 내 말을 설득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 어떠셨나요? 실제 사람들 앞에서 하실 때 이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발표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